안녕하세요. 그, 인문독서 아카데미 벌써 여덟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 조금만 온라인으로 만나고, 이제 직접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정말 그 공감하는 그런 강좌를 진행할 수 있겠거니 기대를 했는데, 어, 좀 쉽지 않습니다. 마음만큼, 그리고 가진 뜻만큼, 어, 좀, 외적인 환경이 해해이이뎌지지데데에서도한을 표하고요. 그러나 또 우리 인간은 한국에서도 한도 하잖아요. 도한국에에서 어, 최선을 다해서여러분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 강좌를 진행하고자 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국에서서로한서도 한국에서도 그네 어,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했고 이두 번째 주제는 팔소리 명창 열전이라고 해서 어, 우리 쭉 조선 후기에 명창들로부터 시작해서 또 그리고 근대에 명창들까지 한번 이렇게 쭉그 맥락들로 맥락을 가지고 살펴봤던 게그 이부의 강자였고요 그 다음엔 우리 그 어, 국창이라고 불려있던 빌려졌던 그리고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는 임방울 명창과 그리고 열성 명창에서는 그야말로 독보적인 존재 이화중선을 우리가 연이어서 만나봤습니다. 아마 이부 주제로는 오늘이 마지막 강의일 것 같은데요. 팔소리 명창 열전 주제하에 오늘은 송만감이라는또 벌주단 팔소리 명창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이 팔소리 명창 중에서 송만갑하면은 송만갑뿐만이 아니라 그의 일가를 항상 함께 거론할 수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저도 제목을 어 그. 굵은 아주 굵은 소리산맥을 읽은 송만각과 그의 일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좌를 어, 준비했습니다. 자 송만각은 어, 이렇게 멋진 아, 정말 그 노년의 나이년의 모습 같은데요, 굉장히 멋지죠. 어, 옷도 굉장히 단아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긴수염을 길게 기르실 얼굴이 굉장히 마른 체구이긴 한데 굉장히 간직하고 단단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속망갑 하면 속망갑과 그의 일가를 함께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근거가 이 속망갑의 그러니까 선친들 함께 논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송흥록은 우리가 이미 그쭉그 조선 후기, 특히 19세기에 집중해서 전기와 후기로 구분해 가지고 명창들을 살필 때에 우리 그 송흥록이라는 인물, 팔소리의 시조라고도 불린다 뭐 이렇게 예, 그리고 아 팔소리의 시조, 정정하겠습니다. 시조까지는 아닙니다. 18세기에 생겨난 장르이기 때문에 팔소리 가왕이다라고 불렸다는 거죠. 그래서 팔소리에서는 그야말로 가장 어, 상위의 그런 어떤 독보적인 존재라는 그런 애칭을 당대해 받았다라고 할 만큼 그증장한 송옥록의 손자가 바로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조부인 송옥록 그리고 부친 송우룡 그리고 어, 송강록은 송강록의 동생이 되니까 역시 작은 할아버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송강록, 송강록 두 할아버지와 그리고 어, 부친 역시도 펄소리를 배웠는데 일찌감치 이제 좀 목이 상에서 무대에서의 활약보다는 제자들이 양성하는데 굉장히 활약했던 인물이 바로 송우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우룡의 바로 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송기덕이라 아는 <목소리도> 또. 후세 아, 아들까지 두는 그야말로 어, 소리 가문의 전통들을 쭉 이어가는 그런 계보를 어,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송만갑은 1865년에 출생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939년에 이제 그 별세한 것으로 봐서 그래도 뭐 어, 황갑은 좀 넘겨서 어, 비교적그 당대에는 이런 이렇게 짧게 사셨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여하간 이 그러니까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이 거의 이제 말년에 해당하는 모습을 담은 것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근대 오명창 살필 때첫 번째로 살폈던 박기홍과 함께 근대 오명창 중에서도 굉장히 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숭망갑 그의 출생지에 대해서는 역시 뭐, 우리가 기존에 살펴왔던 명창대 뭐, 인화중선, 그리고. 인 임방을 또또 다른 인물들 보면은 굉장히 출생지가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거론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출생지가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어긋나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은 그 깊게 어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보였습니다 이 화가 뭐 구레나 그리고 뭐 순천 그리고 경상도의 진주까지도 이분의 이제 출생지로 거론되는 지역들인데 일단 이제 그 제적. 등본으로 어,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순천이라고 아, 이제 아, 불회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의 이제 호적 등본을 보면은 어, 위에 그 우리 무당할 때의 부가 이제 한자로 이렇게 딱한 글자가 그 위에 상단에 적혀 네,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여러분 저하고 그 지난 관자에서 여러 번두차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어, 그 연결이 될것 같습니다. 바로 무게 집안의 사람이다. 이런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무게 집안 하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특히 조선 후기에 형성되었던 여러 민속예술, 민중예술들을 책임진 그런 어, 그야말로 주체 단위를 우리가 무기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송씨 가문 역시 이제 무기집단이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문헌상으로도 이제 아, 문서상으로도 좀 확인이 예,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송만갑에 대해서는 이제. 어, 출생에 관련해서는 그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이렇게 보면 철성을 지닌 소년 명창이라는 어, 그 문장하고 국내부 벼슬에 오르다 이렇게 문장을 연결을 시켰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이분의 삶을, 그러니까 막 전부 다 포괄하고 있는 그런 함축적, 함축하고 있는 그런 그해드라고볼 수는 없지만, 이게좀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면은, 어, 좀 이분의 생애를 좀 통찰하는 데서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아까 그, 으, 두개집반의 출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서 국내부벼슬에 오르다라는 문장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아마 여러 가지 다양층적인 의미들을 전달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것으로 보는데 어, 잠시 후에 그 부분 한번 더 제가 의미를 좀 짚어드릴게요. 그래 철성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이분이 가지고 있는 성음의 성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그 청구성과 수리성이 하는 팬 소리의 이제 그큰두 가지의 성음의 분류를 제가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청구성은 굉장히 맑, 맑고 높은 그런 어 성음을 청구성이라고 하고 수리성이라는 것은 약간 이제 어 요즘 말로 허스키하다. 그래서 좀 텁텁하기도 하고 약간 뭔가가 이렇게 쉰 듯한 그런 성음이나 굉장히 그 깊고 또 고음과 저음을드난하게 어, 오가면서도 굉장히 곰사은 맛을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쓰리성이라고 했는데그 하위의 개념으로 또 이제 철성이라는 것을 있습니다. 철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철, 우리 금소가 이제 철 글자를 그대로 써요. 그래서 굉장히 쇠소리처럼 어, 굉장히 강렬하고 그리고 강하고 이런 마치 망치 망치로 말을 두드리듯이. 금속 성질의 느낌이 느껴지는 아주 단단한 성음을 우리가 철성이라고 부르는데 잠시 후에 제가 그 소리를 들려드리면 아마 이 철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더 개념이 쉽게 이해가 될것 같아요. 약간 철성을 지녔던 이그 송만원 명창은 이미 13세 때의 어 순천에서 열렸던 대사슴놀이 무대를 통해서 굉장히 널리 그 지역에서는 널리 Yeah.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소년 명창이라는 그런 애칭으로 어,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그 굉장히 뭐 가문 자체가 소리 가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서 이제부터 소리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밖에 없었고, 어, 그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어, 시작점이 굉장히 다른 이제 또 일반 어, 소리에 입문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빨랐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 입겠죠. 그래서 20, 무려 23세 무렵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유람을 하면서 이제 그런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 20대의 나이에 어, 전라도 감사. 아, 그래서 요즘 이제 도지사 역에 해당하는 전라도 감사로부터 참봉이라는 표시를 받았습니다. 어, 제가 그 어, 여러 이제 그러니까 출신은 그러니까 광대라고 하면 조선 시대에 신분제가 살아있을 때의 광대다. 또무게 집안의 사람이다. 이러면은 일반 평민보다도 비한 못한 하층 가장 최하층에 속하는 계급이 바로 이제 그 이런 사람들 광대라든지 백정이라든지 그뭐 그런 기술공예 요즘 말로 하면은 그런 가죽공예 이러한 분들이 소속된 그런 하위 계급에 속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 판소리 명창들 중에 이 출신들 중에서 굉장히 이제 그 완전히 신분적으로 이제 완전 그 평민도 아니고 저기 버스를 예, 한다는 의미는 거의 상층으로까지 진입을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데스를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어, 역시 송만강 역시도 이십 대의 나이에 이미 전라도 감사인데 참봉직이라는 것스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일반 버스를이라는 것은 일종의 공무를 부여받는 거잖아요. 요즘 말로 공공무원. <웃음> 그런 공물을 부여받는다는 것데 실질적으로 어떤 공물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야간 신분적으로 어, 이전과 이후로 확연하게 달라지는 그런 환경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죠. 20대 때 이미 그렇게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종 때에는 음음 앞에서 소리하는 광대를 우리가 어전 광대라고 합니다. 어전에서 소리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순종 때에 어전에서 이제 소리를 해서 어그참봉은 그야말로 이제 굉장히 그 최하위의 퍼스 직종에서도 뭐 그런 정도의 의미였다면 이제는 감찰이 되는 것을 받게 돼요. 그리고 무려 이제 그1900 년대막 전환대, 그러니까 세계적인 전환이 막 이루어진 1900년대 초반에 이제 원각사라는 것은 제가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때는 어 별승검이라는 벼수를 받기도 합니다. 별순검이 뭐냐. 우리 드라마로도 별순검 만들어진 적이 있는데 잠깐 우리 사식된 범위를 좀 넓히기 위해서 좀 알고 할까요 이제 순검에다가 별자가 앞에 붙은 거예요. 순검을 오늘날 말로 옮기면 경찰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를테면 어 일제강점기 때는 순사 뭐, 숨경, 뭐 이런 의미들이 이제 이후로도 쭉 쓰였죠. 해방 이후에는 숨경이라고 주로 불리고, 뭐, 그다음엔 이제 경찰. 여간 이제 경찰청에 수속된 그런 지기를 어, 가진 인물이 바로 이제 숨검이라는 인물인데요. 앞에 왜 별자가 붙냐면은, 어, 일반 이제 공무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니폼을 입잖아요. 다그 직급에 따라서 정해진 유니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관을 이렇게 그 직급이나 부여된 임무에 맞게 의관을 이렇게 정제하고서 그 임무를 수행해야 되잖아요. 어, 그런데 이제 이 별순검은 일반 순검은들은 그런 제복을 입고 근무를 그 한다면 별순검은 어, 제복을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비밀리에 이렇게 자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 요즘 말로 좀더 쉽게 옮겨보면 비밀경찰. 뭐 이렇게 신분을 도출시키지 않고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는 뭐 그런 의미로 어 보면은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별승검이라는 어그 직책의 의미인데요. 이 별승검이라는 별슬까지도 오르게 된 거죠. 국내부 소속의 별승검의 별슬까지도 이제 올랐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우리 그. 지게 오르면 은 이제 그런 가마를 타고 그냥 걸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마를 타고 이동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분도 그런 그런 직급으로 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천구, 1800년대 중반 정. 이제 태어나서 일찍이 명창 반열에 올라서 이제 또 세계적인 전환도 경험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물이 이제 세계적인 경험 전환의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시대와 연결시켜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어 신분제도 그리고 왕정제도가 있었던 조선 제사에서 이제 일제 강점기라는 신민지까지를 경험한 그런. 어 그 이전의 어떤 사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회까지 두 대주적인 사회를 다 경험한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각사라는 하나의 이제 그또 새로운 어찌 보면 어 팔소리나 국악 관련해서는 크게 어 관심이 없고서는 좀 낯선 이름이 이제 원각사가 하나 등장이 될 텐데요. 이 원각사라는 것은 이제 어, 우리나라에 이제 1900년대 넘어서 세워진 그 전용 극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내극장, 전용 실내극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각사의 전신이 바로 이제 협률사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손만갑의 협률사 이검만 해놨기 때문에 어, 이 협률사의 개념을 제좀두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좀 기억을 해 두어야 그 부분이 이제 혼동이 없는데요. 원각사의 전신이 협률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송만각 협률사가 그러면 원각사의 전신이라는 건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원래 원각사의 이전의 이름이 협률사였습니다. 그래서 1902년이 이제 고종이 즉위하게 된 40년째 되는 그런 해였어요. 그래서 그 즉위를 어, 기념하는 경축 의식을 행하기 행한 공간이 바로 이 협률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그런 것들을 다 예비해 가지고 이제 그 전용 극장을 만드는게 바로 이제 협률사가 되게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판소리를 부를 때서 단대에 뭐 민그 어, 산조라든가 단대 어, 민속 무용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어, 그 어. 층위에, 다양한 층위에 예술들이 이 전용극장에 올라서 공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극장은 뭐냐라고 했을 때 1902년에 세워진 이협률사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1906년까지 이렇게 이어지다가 협력세라는 이름으로 이어지다가 폐관이 됩니다. 그때 이제 뭐 이, 이미 뭐 1910년이 한일합방이기는 하지만은 그 이전부터 일제의 간, 간섭들이 그 이전부터 막 시작이 되고 있었잖아요. 여하간 그리고 뭐이 조정에도 굉장히 친일파, <웃음> 친일 그 친일적인 인물들이 막 같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그 어떤 궁중으로 대변되는 궁중왕권, 왕권들이 굉장히 실추되고 있었던 시기인데 여하튼 이그 전용국장을 세웠던 이 협력사를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올려지는 공연들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다양한 축하연이라던가 어떤 뭐 행사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굉장히 통계를 불량케 한다라는 그런 어. 상서를 올린 인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뭐, 여튼 그런 이유로 협력사가 1906년이면 폐관이 되는데, 2년 뒤에 다시 원각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또그 극장이 열리게 됩니다. 개관을 하게 되는데, 뭐, 그것도 그리 오래가지 못해서 한일합방 이후에는 원각사 자체도 이제, 어, 폐관이 되고, 그게 소속되어서 공연을 했던 그런 인물들도 뿔뿔이 헤어지는데 손만갑의 협률사는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우리 어, 앞에서도 김창완이라는 인물이 협률사를 조직한 최초의 인물이고 그분이 이제 원각사에 이를테면 예술 감독격의 직을 수행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했었잖아요. 어, 송만 갑도 같은 가지로 협률사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송만갑의 협률사라는 유랑 공연 집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 지역을 떠들면서 이제 유랑 순회 공연을 개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송만각 평륜사가 굉장히 이제 인지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그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 했던 거는 맞는데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 단체가 바로 송만각 평륜사라고 생각 어, 여겨지고 있고요. 어,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인물 중에서 이화중선이 바로 이 송만각 협력사의 공연을, 에, 공연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바로 이제 상경을 해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아주 띠그또 어, 활약하는 그 여러 농장으로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화중선에 우리 그 이화중선을 어, 이를테면 세상 밖으로 어 끌어낸 그런 자극제가 바로 이 송만각. 협률사다 이렇게도 얘기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간 어, 이런 그 다양한 어, 소년 명창에서 일찌감치 또 서울로 성경을 해서 서울에서 이제 이런 협률사에 소속돼서 공연도 하고 또 협률사라는 그런 전용극장 원각사까지 해서 그런 어, 이제 관용 극장들이 해체된 이후에는 자기가 직접 단체를 꾸려서 유랑 활동을 하는 등 계속 꾸준하게 이제 활동들을 전개를. 하는데요. 이제 1933년인가요? 그때쯤이 되면 조선성악연구회라는 것이 결성이 됩니다. 이제 조선성악연구회는 조선성악이잖아요. 그야말로 이제 판소리 명창들 위주로 해가지고 그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하나의 단체를 조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성악연구회 하면 당대의 그야말로 판소리 그리고 어 산조, 기악 그리고 민속무용 어, 이런 그 네노라는 예술인들은 다 조선상황연구회에 소속이 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쟁쟁한 조직이 구성이 되어서 공연 활동도 하고 어, 교육활동도 하고 이런 굉장히 영향력 있는 활동들을 하는데 어, 그기에서 굉장히 원로격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송만갑이었죠 어, 193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조선상황연구회가 33년에 조직이 됐단 말이죠. 거의 이제 말년에. 제조선성은 연구의 원로격으로 이제 있으면서 여러 제자들을 길러내고 공연도 하고 화려한 음반 취업활동도 이제 펼치게 됐는데 특별히 교육부장을 맡았기 때문에 어 제자 양성에 있어서 공원도가 굉장히 높았던 인물이 바로 이송만각이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어 당시에 이제 경성방송국에 굉장히 예 빈번하게 출연하는 인물 중에 하나. 한인물이셨고요또 유성기 음반에도 굉장이 활발히 h 입해서 무리 어, 리 명창 중에 판소리 다섯 바탕을 모두 유성기 음반으로 남긴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볼수 있습니다. 리 s 리 다섯 마당을둘리다 h 했다고 했잖아요. 뭐, 그런 소리가문의 사람이기 때문에 판소리 다섯마당 전승우가를 두루 다 잘했다고 하고 음반상으로만 본다면 심청가를 가장 많이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년에 먼저 그, 어그 뭐죠? 이렇게 같이 동반자라고 볼수 있는 어어 아내가 먼저 이제 세상을 뜨게 되면서 이제 그런 중년의 상처 때문에 심청가는 실제로 공연 그 이후로 그 이후로 심청가는 그렇게 즐겨 부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구전되었죠.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심 봉사의 그 감정이입이 되는 것이죠. 왜냐면심 봉사의 부인이 누굽니까? 우리 심청의 어머니인 곽씨 부인이잖아요. 이 곽씨 부인이 어렵게 어렵게 얻은 심청을 낳고 그 산후병이 있어서 금세 죽고 그 심청가의 그야말로 더늠대목 아, 뛰어난 대목이라고 불리는 대목 중에 하나가 곽씨부인을 잃고나서 신봉사에 포효하는 대목, 그상 어, 치르는 대목 그 대목이 심청가에서또 굉장히 잘 완성된 대목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그런 것들이 이런 그 개인의 어떤 부인과 사별한 그런 개인의 경험과 이렇게 중첩이 되면서 아무래도 감정이입이 많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심청가를 음반에 굉장히 많이 남겼다는 것은 그 심청가에 굉장히 능했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새겨볼 수가 있는데 그 부르지 않았다는 것들의 이 사연 이사적인사연들은 바로 그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었다 이렇게볼 수가 있겠이요이후로은 그러면 은이 사람은 이사람이 불렀느냐.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제 비극적인 부분도 물론 있지만 굉장히 해피 엔딩으로 끝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그이 있는 이담들이많이등장은는 그런. 전승 오가를 하나 뽑으라고 하면은 흥부가를 많이 뽑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중요한 이유에는 주로 흥부가를 많이 연행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그 아까 철성이라는 성음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렇게 굉장히 막그 높은 음도 단단하고 무겁고 묵직하고 이런 철성을 가졌던 인물답게 그 우리. 어, 삼국지의 한 대목, 적벽대전을 어, 사설로 삼는 적벽가에도 굉장히 능했는데 그 중에서도 어, 그 절정이라고 볼수 있죠? 클라이막스가 바로 화용도잖아요. 화용도 대목을 그의 장기 중에서도 더 장기, 특장 대목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으로 말로만 이제 우리 송만가 명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 우리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어, 해야 되나? 아니 청이죠 우리는 견이 아니고 불여 청이라고 소리를 직접 들어보면은 아마 송만가 명창에 대해서 어, 더그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이해가 되실건데요. 어, 한가지 양해해 드릴 것은 이전에도 제가 이화중선 명창이나 임방원 명창의 소리를 들려드리면서 이전 유성기 시대의 어, 그런 녹취이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음질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하시고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국명산이라는 제가 약간 뭐 전부는 아니고요, 진국명산이라는 단가의 일부분을자 가사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또 송만갑 명창의 대표적인 단가 하면은 진국명산의 꼽거든요자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성명한, 부르는 진국명산 들어보셨습니다. 어, 요즘 패소리 명창들이 부르는 단가 중에서 이제 굉장히 또 즐겨 불려지는 것이 바로 이 진국명산이라고 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특별히 이 천만강 명창에 부르는 진국 명산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명창의 나이가 꽤아꽤 어 이제 치, 약간 70 초반까지 이제 사시다 가셨는데 꽤 나이가 들어서 남긴 음반임에도 불구하고 어 굉장히 이제 공력들 간단한 그런 목소리로 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송씨 가문의 소리 법제를 우리가 동편제라고. 그 동편제에 꿋꿋하고 대마디대 장단이라고 해서 길게 이렇게 끌지 않고 딱 명료하게 떨어지는 그런 어 동편제의 맛도 좀 제대로 느껴지는 그런 소리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 송만감 명창에 대해서 이제 소리를 들어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판소리 어, 사에 있어서 송만감 명창이 남긴 업적들을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에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부여할 수 있겠는가 또는 이 인물에 대해서 어떤 어, 그런 가치와 평가를 우리가 그 새길 수가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어 이거는 전적으로 저의 이제 어, 뭐라고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그야말로 융합의 소리꾼이다 이렇게 좀벌스가 어, 명명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만 갑은 이제 누누이 말하지만 이 가게가. 동편제라는 그야말로 이제 소리맥을 거대한 소리산맥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먼저 출현한 것이 동편제이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비유해서 사편제그 다음에 중문제 이런 개념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 동편제라는 그 소리 법통이 그러니까 있을 거 아닙니까 가문에 동편제적 법통이 그야말로 유년 시절부터 쭉 성장하는데 있어서 그 기초, 기반이 또는 기단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기단이 형성되어 있는 인물이었단 말이죠. 거기에 그런데 그치지 않고요. 그 서편제의 그런 어떤 소리 색깔 어, 음, 그리고 어, 그 가지고 있는 아우라 서편제의 아우라 그리고 또 서울 경기 지역 하면 은 오늘날 이제 그 중고제 지역이다. 또는 경그라고 포함해가지고 서산이 해안 이쪽에 소리재와 함께 서울 경기지역도 이제 뽑아시켜서 넓게중고점을 이렇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그 서울 경기지역의 소리까지도 이렇게 정부 수용을 해서 자기만의 또 하나의 소리 세계들을 이렇게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송만갑이라는 사람의 소리 세계에는 물론 그 기단에는 든든하게 동편재가 자리 잡고 있지만 이분의 어떤 그런 어, 추구 어,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도전 이런 것들과 결합하면서 서편재의 소리 그리고 어떤 서울, 경기 지역 그런 강드름 지역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의 소리들까지도 이렇게 함께 활용되면서 절로 아주 그잘 어 융합이 된 그런 개성 인 소리들을 구축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에 대해서 제 다 시선이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먼저, 가장 먼저 집안에서부터, 그런 반대로 굉장히 극렬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부친이 아까 송우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송우룡 같은 경우는, 어, 우리 집안에 소리, 법통이 있는데, 그것을 어, 없애려고, 어, 어? 뭐라 그랬지 어, 망가뜨리려고. 그러느냐 그런 그러, 그런 일을 하느냐 너는 패려 자손이다 어, 선조들의 은혜도 모르고 어, 그런 자기의 근본도 모르는 그런 패려 자손이다라고 해서 집안에서 나가라 뭐 이렇게 쫓아냈다는 그런 설도 전화하고요 어, 그런 만큼 이제 자기 가문의 소리뿐만이 아니라 진짜 열린 어, 사고와 열린 자세로 이렇게 자기만의 또 새로운 소리기를 추구하고 단단하게 어, 구축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어, 그 저와는 굉장히 많은 음, 시대적인 차이를 가지지만 어, 그 누구보다도 굉장히 진취적이고 시대적인 시대를 앞서간 그런 인물이다라는 의미 부여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또송만갑은 어, 그런 자기의 소리관이 굉장히 뚜렷했던 것 같아요. 그런 자기신념 어떤 거냐면 어, 나만 잘해서 뽐내는 것은 어, 소리꾼의 그런 어, 자세가 아니다. 소리꾼이 취해야 될 그런 태도가 아니다. 대중하고 교감하지 못하는 소리꾼은 잘하는 게 아니다. 라는 그런 어, 소리관이 굉장히 뚜렷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를 남겼다고 해요. 이제 판판소리 학회에서 발견하는 학술지에도 실린 것인데 극창가는 극창가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창극도 어, 이제 막, 에, 형성이 되고 그래서 판소리에서 여러 파생 에, 장르들이 생겨나여서 그 판소리꾼 그냥 소리꾼 이렇게만 부르지 않고 어, 극창가 이렇게 에, 그런 명명도 어, 어, 용어도 활용이 됐던 모양이에요. 여튼 팔소리꾼이라고 그냥 쉽게 옮겨서 읽어보면 소리꾼은 주단포목상과 같이 그러니까 주단이라는 것은 비단을 비롯해서 여러 옷감들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것이 주단이잖아요. 그런 주단의 포목상처럼 그런 장사처럼 비단을 요구하는 사람한테는 비단을 주고 무명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무명을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철저히 나 중심적으로 내가 가진 재능을 쏟아내는 데에 다가 아니고 그게 전부가 아니고 대중 중심으로 내 소리를 듣는 천자의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소리가 대체 뭐냐 그그 그 사람들이 막 원하는 그런 소리에 맞춰서 어떨 때는 비단같은 화려하고 어, 기름이 좔좔 흐르고 뭐 이런 소리도 해줘야 되지만 또 무명처럼 거칠면서 담백하고 이런 어, 짜임들을 원하는 그런 청자에게는 그런 무명 같은 소리를 해줄 줄 아는 소리꾼이 진정한 그런 소리꾼, 여기 표현대로 치면 극찬가이다. 이런 가치관이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융합을 통해서 자기만의 또 다른 신세계를 구축했지만 그것이 어떤 대중과 고립된 세계를 구축한 것이 아니라 대중하고 굉장히 깊게 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여러 소리째를 섭렵해서 독특한 융합의 소리들를 열었던 그런 소리꾼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만갑의 출생부터 이 사람의 업적들을 이렇게 쭉 소리와 함께 봤는데 조금 더 아까 제가 그큰 제목이 국직한 음, 소리 선맥을 읽은 송만갑과 그의 일가라는 그런 제목을 받았으니까 조금 더이 송시 가문의 송만갑을 비롯한 송시 가문의 소리 맥을 조금 이해하는 것을 어, 이제 마지막 이제. 내 강좌 내용으로 좀 잡아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송가가 일본 송시문이에요 송가가 일본 동편제 한번 보자고요. 이판소리 전승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판소리를 크게 일파를 가릅니다 구분할 때에 이제 이것이 동편제 서편제니까 우리가 막 크게 헤백산맥이라는 큰 해백, 산맥을 놓고서 동과 서막 영동, 영북 이렇게 나누듯이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고 호남을 좀 호남에서 동과 서로 지역적으로 전승 지역에서 이제 구분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호남의 동부 지역에서 발달한 소리 그리고 서남부에 해당하는 평야지대에서 발달한 소리 이렇게 좀 크게 구분하는데 이 동부 지역 주로 이제 그 지리산이라든가 이렇게 산맥 어, 산간. 어, 산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서 위치한 구례라든가 남원이라든가 어, 이런 지역 동쪽 지역에 해당하는 어, 수리재를 동편제라고 합니다. 그데동편제가 가장 먼저 출연을 하는 거죠. 바로 이제 이송시가문의 일가가 거기에서 터를 잡고 어, 어떤 집안의 무게에 이런 예, 가업들을 에, 그 이어 오고 있었던 것이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런 소리 기반들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그 동편제가 이제 형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서편은 이제 동편제라는 개념 자체도 사실은 또이 송씨 가문의 소리하고는 조금 다른 소리가 의미 있는 권역에서 의미 있는 변별점을 가지고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를 구, 두 가지가 되다 보니까 구분해야 되니까 이제 동서 이런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한 건데 그들 자체가 그래도 자칭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 이제 소리, 팔소리에 대해서 학문적인 접근들이 이루어지면서 형성된 그런 개념이라고 보여지는데 어 주로 그 조선장극사에서부터 이제 등장을 하니까 그래도 꽤 오래 전부터 사용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뭐 그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듣고 가셔도 돼요. 별로 기억하지 않아도 좋은데 호남동부 지역에 당하는 남원불의 순창 이런 등지에서 발달한 소리라고 할수 있고 그 소리 주체가 바로 송흥로부터 시작해서 송광로, 그리고 송우룡, 뭐 송만각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아주 단단한 소리개벌을 형성하고 있는 그 소리를 지칭하겠다. 물론 송시 아닌 사람도 동편제공청이 많습니다. 근간이 어, 그랬다는 것이고, 어, 이뭐 우리가 알고 있는 어, 대단한 소리꾼들 대부분이 이그 송시 문화에서. 송은옥이라든지 송강옥, 송무룡 이런 송가 문화에서 이제 공부를 해서 명창의 발언들로 오르게 되는 것이죠. 자 조선 창극사에서 그러면 이 동편체 소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조금 이해하면 어떤 지역적인 개념만 가지고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동편제 소리가 과연 어떻다라는 것인가? 음악입니까 어떻다는 것인가? 조선 창극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조는 이제 판소리 악조니까 깊게 할 필요는 없어요. 좀 꿋꿋하고 밝고 경쾌하면서도 웅장하고 이런 게이 우조라고 그냥 어. 그렇게 많이 해놓고서 어, 들어보셔도 좋은데 어, 동판제는 주로 우조를 중심으로 해서 소리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웅장하고 그리고 청담하고 밝고 담백하고 뭐 이런 것들의 의미로 표현이 될수 있는 소리다. 그리고 호령조가 많다. 호령한데 우리가 사는 사람에게 호령할 때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야 이렇게 하죠. 크게 그래서 굉장히 어 굵직하고 굉장히 힘이 있고 묵직한 이런 것을 호령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호령초가 많고 발상초가 썩 진중하고 그다음에 이 어떤 장단의 끝을 길게 뽑지 않고 이렇게 세망치로 내려치듯이 다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면 그. 그 여봐라 주부야 이렇게 안 끌고 여봐라 주부야 하면 딱 끊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박은 소리 없이 먹어가는 거고 근데 이제 서편제하고 동편제하고 비교했을 때 서편제는 거의 장단의 끝까지 끕니다. 지속음으로끌어서 주부, 야. 이렇게 끌어서 밥을다 채운다면 동편제는 주부, 야. 이러고 끊는다는 거죠. 그런 비교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느낌들을 준다. 그래서 동편제는 담담하고, 그래서 채소, 비유하자면 음식에 비유하자면 채소적이고, 그리고 서편제는 끈끈한 느낌에 윤미적이다. 아. 그런 고기 맛과 같이 끈끈한 그런 느낌이다라는 표현을 정요식이 조선 창극에서 이렇게 그소리에게두 어 대조적인 특징들을 그렇게 어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약간 동편제는손이 굉장히 굵고 씩씩하고 이런 웅장하고 그런 담백한 맛을 가진 소리제라고우리 어. 그 어떤 좀 감각적으로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쓴 판소리사에서 동편제의 등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그 전대 미문의 사건 같은 거죠. 판소리사에서는 물론 19세기 전기나 어 후기에도 이제 많은 명창들이 독보적인 이름들을 얻으면서 활동 하기 에이스나, 아, 이것이 그 어떤 소리째의 음악적인 면모에서나 특징, 그어 스타일이야 양식적으로 규정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것들을 구축한 것은 이 동편제가 가장 최초였다는 라 것이죠. 어,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소리 문법, 일관된 소리 문법을 형성·구축해 가지고 그것들을 계보를 형성하면서 전승해 온 것은 굉장히 판소리사에 있어서 전대회문의 사건이었고, 굉장히 획기적이었고, 바로 그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로도 판소리라는 것이 그야말로 허, 그. 또 굵직한 산맥이 있으면 끊임없이 이제 지맥들을 형성하면서 뻗어나가잖아요. 그렇게 확정되어 나가듯이 동편제의 출현은 그런 판소리사에서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제 서편제의 출현이라든지 그리고 이것들을 또 융합시켜 가지고 또 다른 소리에 그러니까 런그 아주 커다란 행기 하나 있으면 그것이 이제 다양한 그런 것들을 이제 돕는 그러한 역할을할수 있는 것처럼 그럼본편제는 판소리에서 중요한 그 의의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우리가 문이 바로 이제 송만갑이라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송만 명상을 비롯한 송시 가문의 업적이다. 어 조금 더 과장해서 표현해 볼까요? 이 성씨가 문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만나고 있는 판소리만큼의 예술로 형성이 되지는 못했지 않았을까? 과장한다면 동편지의송시야은 없이는 판소리도 없었다. 뭐 이렇게 심하게까지 과장할 만큼의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부주제 어 우리 판소리 명창 열전해 가지고 열전하면 그래도 열 명, 꼭그 열이 열 숫자 열은 아닙니다. 농담으로 한 거예요. 그러다 좀 여러 인물들을 좀 깊게 볼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좀 크게는 새 인물에 좀 집중해서 봤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인물들은 이제 좀 짧게 짧게 단막으로 살펴봤지만 이부 주제는 이렇게 송만가 명창과 송시가문의 그런 소리맥을 끝으로 해서 마감을 하고 다음 주 다음 회차 강좌에서는 새로운 주제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